타입 no. 입? 아, 입 아, 왜, 아, 왜, 명령 불복종이야 타투 입 이. 이. 입. 미미 이. 이. 게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아니, 약간 이. 이. 이. 이. 었어 이 운동을 하루에 50분만 해도 살이, 살도 빠지고 건강해진다고. <웃음> <웃음> 타트야 nope. 미안한데 비켜줄래? 이거 운동했어. 타트 좀 비켜봐봐. 아니 타트 때는 내가 정확히 못해서 그래. 제대로 못해서. 백설이가 나, 백설이가, 백설이가 나를 되게 극혐하는 표정으로 <놀람> 쳐다봤어. 쳐다봤어. 둘이서. 아, 근데 나몇번 했지? 나 지금까지 몇번 했지? 나 지금 컷? 나... 컷? 아! 어.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 살좀 찌었네 살좀이 아니야나 48kg로 시작했거든요 저 임신 그 되게 뭐야 수첩 보면은 48kg로 시작했는데 내가 아기 낳을 때 83kg였어 꿀팁인데 꿀팁 뭐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분 동안 쉬지 않고 크게 웃어보라고 그러다 애기 깨면 어떡해? 아니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소. 더 효과 있네 애들 부르는데 백설이가 당황했어 지금. 주인아 왜 그래 미쳤어? 여러분. 인아왜 그래 미쳤어? 주인아 왜 그래 미쳤어? 진아, 왜 그래? 미쳤어? 진아, 왜 그래? 미쳤어? <웃음>